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자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손스트로프님의 꿀잼 레인보우 프 영상 출발합니다 뽀뽀 어? Oh, 뭐야 블루의 kind of 첫 등교 이야기? <웃음> 어? 자 잠깐 블루 애가 상태가 조금 많이 어? 뻘커했나 본데요 어머 쟤눈좀봐 완전 이상해 야야 <웃음> 울어? 웃어? 안 웃어? <웃음> 어... <웃음> 전학 첫날부터 이거 음, 잘못하면 왕따 되겠는데요? <웃음> 아저 몰라요 야 웃기게 생겼는데 바보까지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 <웃음> <웃음> 자이 쪽지시험 봐보자 어? 뭐야 내 연필 어디갔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완전 괴롭힘 당하고, 진짜 왕따 당하고 있잖아, 블루. 어, 어? 어, 어, 어 나쁜 일진 놈들. 블루 괴롭히지 마. 아이고야. 심지어 먹지도 않고, 먹는 것까지 던지고, 아 그만해. 그 상황을 지켜본 레드 guys, 아 그들아 레인보우 프렌즈 어셈블이다 오 노오오 oh. oh. right. no. oh, no. oh. 괜찮아 너 no. 우리 동료가 되라. 괜찮아요. 예예예. 저저저 저, 어, 블루도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. 뭐야 정답까지 알려주고. 뭐 참교육이 효과가 있었네요. 그래. 자 다음은 그린이의 이야기예요. 아, 이파티놀러왔다가 뭐, 이거 뭐야? 레드 파피랑 한 패였어? 그린 갖고 뭔가 실험하려는 Only 모양인데요? 파트 늘라서 oh, 아, 아 장님이었던 인간 시절그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린으로 인형적 괴물을 만들어 버린 거군요. 어? 뭐야? 여기서 더더뭘 써? 알 오!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한다고? a t is t i s a t what d i p p e n 이뭔가 i feel like new. 거기에. 까지 이제 o n d n g everything went perfectly. 어, 자 시작하자마자 갇혀있는 레이보 프렌즈들 어 이번 또 레드가 어떤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거죠? <웃음> 이 세명을 합쳤어? 그러면은 완전 제탄생 아니야 원래 이게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그 단점들이 있잖아요 눈이 안보인다든지 뭐 덩치가 딱다든지 근데 겁나 빠르고 눈도 잘 보이고 덩치도 큰 최강의 키메라 완성이다 어떻게 생겼을까? 어? 내가 좀 약간 멍청하게 생겼는데. 맞아? s t 완벽해. 자, 이비를장 제거해. 아, uh, 완벽한 빌런이다. 아 n e v 미션이나 하자고. 다. o r 아이의 옷꼬시켜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. 이키메들촉라 이 최강 빌런. 오케이, 관전님비슷까지 끝냈고. 어, 얘네들 다 어디 갔어? 자, 끝이 이제 한개 남았다. 한개음어 근데 뭐 아무 표시도 없는데, 피쇼? <놀람> 뭐하라는 거? 오바바이이 바이오, 바이이이이이이바 잠깐만 그 상자 숨는 것도 no, 전혀 안 통할텐데 no, no. <웃음> 내가 멍청한 줄 알아 나에겐 이제 더 이상 no, 단점이란 건 no. 존재하지 않는다구 아 합체하게 uh, uh, 전 모습들이네 uh, uh, uh, 어우, uh, 달라, uh, 다시 돌아가고 no, 싶어 진짜로 당장 no, 없애 야 이거 사진 기억 안 나냐 우리 깜보였잖아 oh. 어, 맞아 맞아 <웃음> 내가 직접 없애야겠다. Oh. Jeez. a n u l i g 정의 힘으로다가 분리가 되어 버렸네요. Nice. 다음 야무지게 세기는 블루. 아. 어 뭐야? 설마 블루의 여친 핑크인가요? 잠깐만 거기에 블루 아들까지 있었어요? 색깔이 약간 하늘색이네? 어 블루에게는 하늘이라는 애기가 있었군요 와오늘 아주 아빠랑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오 아유 아유 아유 아 아가 아가 울지마 울지마 아빠 아빠 금방 만들게 빈대아이 하늘이가 배고다 그러네 어어어냠냠냠미참참참참참 그거 주황이건데 설마 그거 뺏어 먹으려는 건 아니지? 하늘이가? 어을끄고 있는 사이에? 진짜 너무하네. 먹던 것까지 뺏어가냐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그 점심은 이걸로 때울지아아아 아, 아아 음. 아, 아들아. 들아들 <웃음> 앞이 안들아는 초록이한테.. 뭐하는 짓이야? <웃음> 어? i 좀 been watching you guys. What is you t a l k g o u n g o n 어! 어, 좋은 어, 생각났다유 워즈. 유어 익스 야, 누가 봐 아이구야. 아이 어 어? 어... 어... 어? 어? 레드. 박트유 나우. 합니다아 어, 잠깐만. 어, 오늘 최초 공개한 블루야 아들.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? 아들 뭐했어 i d s 머지레인 been causing oh, uh, trouble. My <웃음> <son. 웃음>